안녕하세요 매치다출용소의 이종원입니다 오늘은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핸드폰이 진짜 자기 전에 보면 정말 근육성장에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몸이 커지는 것은 호르몬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보통 남자들보다 근육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다 호르몬적인 영향 때문이에요 그리고 약물을 쓴 사람들이 근육이 잘 자라는 것도 결국 호르몬 때문이에요 보통 자려고 누우면 뭐하세요?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잘때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약간 수면유도 같은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멸시탈출을 위해서 운동하고 먹고 쉬잖아요 잘때 근성장이 가장 극대화 된단 말이죠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근육의 미세 손상이 된 몸에서 근육을 새롭게 이제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 전에 핸드폰을 봐가지고 잠이 들더라도멜라토닌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근육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멸치분들이라면 사실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체형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회복력이 떨어지는 체형인데 핸드폰까지 보게 되면 더더욱이나 근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전에 허전해서 생각 없이 무심결에 쳐다보는 이 휴대폰이 여러분들의 몸이 크고 살찌는데 심대한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요, 핸드폰을 보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꿀팁이 하나 있다면 아날로그로 된 그러니까 빛이 아닌 빛을 이게 우리 인체에 쏴주지 않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책을 읽는다면 저는 그건 정말 강추입니다. 또는 일기를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잠이 잘안 오시는 분들이 며칠 타시는 곳은 상당히 많이 온단 말이에요 불 켜고 자면은 되게 아, 아, 자고 일어나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뭔가 눈이 괜히 필요한것 같고 그런 것들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아서 피곤해지는 현상이거든요 보통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장염이 많아서예요 걱정이 많다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의 뇌라는 게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생각에 쓸데없이 커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날로그적으로 일기를 쓰시면서 생각을 약간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면 좀더 깔끔해진 상태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루를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퇴근하실 때도 사무실을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출근을 했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되게 답답한 상태가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자기 전에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두 번째 모집이 하나였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이라는 건 의욕적인 거나 뭔가 일시적인 흥분 뭔가 아드레날린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맥락이고요 약간 불 뭔가 와 약간 타오르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부교감신경은 파란색 약간 안정적인 그런 뭔가 편안한 이완 그런 상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 숙면을 취하려면 어떤 상태가 더 나을까요? 부교감 신경이 어느 정도 교감 신경 보다 우 위에 있어야 좀더 잠이 잘 오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신욕 같은 어떤 샤워를 하면 은 잠이 잘 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시간이 없어서 자기 전에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운동하면 교감 신경이 활성화 되거든요 만약에 운동을 자기 전 밖에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 운동을 하고 나서 쿨링 타임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운동을 하고 나서 심박수를 낮추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안정된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완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숙면을 할때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근육이 너무 긴장된 상태 그런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숙면을 잘 하기 위해서 깊은 잠을 빠지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조금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야식을 드시면 안 돼요. 살쪄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야식을 드시잖아요. 잘 때는요, 편안하게 이게 이완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위장이 야식을 먹으면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활동을 하는 상태에서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죠. 깊은 잠을 잘수 없게 되고, 그럼 다음날 자도 피곤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다음날 운동하는데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쉬지 못하는 위장은 다음날 소화 상태에도 아주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을 만드는 야식은 드시지 않기를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굳이 야식을 드셔야 된다면 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그네슘도 들었으면서 바나나 같은 과일, 그러니까 우리 위장이 소화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과일을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을 키워주는, 성장시키는 호르몬을 분비시킬 수 있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만들어지고 몸이 커지는 그런 휴식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이라고 신경을 많이 안 쓰신다는 거죠. 매치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매치 탈출을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